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인의 TV입니다. 오늘은 충북 옥천을 다녀와서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충북 옥천은 처음이었는데 정말 즐길거리 많은 곳이더라고요. 게다가 충북 옥천에서 지용재라고 해가지고 9월 22일 목요일부터 9월 25일 일요일까지 시인 정지용을 추모하고 그의 시문학 정신을 이어가면서 더욱 발전시키는 문화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옥천 지용재와 함께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충북 옥천 같은 경우는 대전이나 세종 그리고 청주와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고요 아이들과 같이 오면 정지용의 시와 문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배우기 좋아가지고 교육적으로도 좋고요 옥천지용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인의 t 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가봐야 할 충북 옥천 가볼 만한 곳첫 번째는 정지홍 생가입니다. 정지홍 생가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56 정지홍 생가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정지홍 생가를 포함해가지고 이 이로는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마을이라고 해서 옥천 구경 중 하나이기도 할 만큼 옥천을 대표하는 여행지입니다. 정지용 생가를 소개해드리려면 먼저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정지용은 향수로 대표되는 시인인데 우리나라 최고 천재 시인입니다 그런 정지용 시인이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 이곳인데 초가집으로 되어있는데 부엌에는 가마솥이 놓여져 있고요 자그마한 방에는 정지용 시인의 시가 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1974년에 허물어지고요 이 자리에 다른 집이 들어섰는데 1996년 7월 30일에 옛 모습 그대로 보관된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앞들과 뒷뜰에는 꽃밭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구요 마당에는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에 나오는 얼룩배기 황소도 있더라구요 정지용 생강은 그리 크지 않아 가지고 한바퀴 둘러보고 하는데 10분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정지용 생강에 가시면 꼭 같이 가봐야 할 곳이 두곳 있습니다 먼저 바로 옆에 있는 정지용 문학관인데요 정지용 시인의 동상이 맞이해줍니다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약간 동화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벤치에도 정지용 시인의 작품들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정지용 문학가에 들어가면 누가 앉아계시나 했었는데요. 정지용 시인이 같이 사진 찍자고 앉아계시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사람이 앉아계신 줄 알았습니다. 안쪽에는 음악과 함께 정지용의 시세계를 음악과 이미지로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교과서에도 실리기도 했고요 아, 이동원님이 노래로 부르기도 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익숙하실 겁니다 적어도 그곳이 차마 꿈앤들 이칠리아 구절을 익숙하실 거고요 다음으로 정지용 생가와 같이 가봐야 하는 곳은 바로 앞에 있는 실개천인데요 이 실개천 역시 정지용 시인의 향수에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에 등장하는 실개천입니다 실개천을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는 벽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 가볍게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옥천지용제는 정지용 생가, 실개천 등 구읍지역 이런 데서 진행되는데요. 본무대는 상계체육공원에 조성됩니다. 행사는 34회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을 비롯해 가지고 시끌북적 생가체험, 전국신앙성대회공이배 띄우기, 시화전, 장승깎기, 학생그림그리기대회 가운 써보기, 지용고투어 등등 해가지고 정말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 초대가수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23일 금요일에는 고유진님이, 24일 토요일에는 선무탕님하고 김재희님, 그리고 25일 일요일에는 성훈님하고 오로라님이 초대가수로 행사를 빛내주신다고 합니다. 식돌북정문화축제 35회 옥천지용제는 2022년 9월 22일 목요일부터 9월 25일 일요일까지 열리고요꼭 가봐야하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옥천지용제가 열리는 정지용생가하고요그 어, 일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드시 가봐야할 충북옥천 가볼만한 곳 두번째는 부소다입니다 부소담학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환산로 51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부소담학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조금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어가셔야 하는데요. 주차장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잔디밭이 깔린 카페도 있고요. 산책로가 데크길로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특히나 9월은 더위가 한층 가셔가지고 걷기에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부소담학길은 대청호 500리길이라고 해가지고 대청호를 따라서 조성된 둘레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을길에서 조금 걷다보면 장승공원이 나오고요 장승공원을 지나면 약간 언덕같은 길이 나오는데 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부소 담막입니다 부소 담막 역시 옥천 구경 중 하나로 옥천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곳은 산꼭대기였던 곳입니다 원래 병풍같은 바위가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우암 송시열 선생이 소금강이라 이름 짓고 노래했다고 전해오는 명소인데 대청강 중공으로 산의 일부가 물에 잠기면서 마치 물 위에 바위가 떠 있는 형상이 된 것이고요 워낙에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요 이곳은 2008년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아름다운 하천 0곳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정자가 하나 서 있는데요 추소정이라고 해서 부소 다막 정상에 있는 정자인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뭔가 안전검사 같은 걸 하는지 정자에 올라갈 순 없었습니다 부소 담막은 사실 병풍 같은 바위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걷는 길이 산 꼭대기를 걷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소 담막의 멋진 풍경을 보려면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것이 더 멋진데요 보트를 타고 부소 담막을볼 수도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이 소금강이라고 이름 짓고 노래했다는 멋진 절경을 보고 싶으시다면 옥천 부소 담막에도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드시 가봐야 할충북 옥천 가볼만한 곳세 번째는 장기 관광지입니다 장계관광지는 충북 옥천구 안내면 장계 1길 5 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아, 장계관광지 역시 입장료는 없습니다 장계관광지는 오전 9시에 개장해서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데요 매주 월요일과 설날 추석 당일에는 휴관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계관광지는 아름다운 대청호반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옥천의 유일한 관광단지인데요 아, 이곳 역시 옥천 구경 중 하나입니다 장계관광지가 정말 가장 좋았던 것은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많았다는 점인데요. 곳곳에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멋진 풍경 보면서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같이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계절에는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앉아서 쉬기에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계관광지에는 데이트하는 커플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 많았습니다. 장계관광지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곳이다 보니까요. 반려견과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장계 관광지 내부에는 카페도 있었는데 새로 생긴 카페에는 반려견 동반도 가능해 가지고 대청호를 보면서 반려견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매점에는 간단한 군것질거리도 판매하고 있어서 먹을 거 사서 앉아서 쉬기도 좋고요. 장계 관광지 초입에 는 향토 전시관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선사 역사 유물하고 생활과 민속에 대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옥천 지역에서 발굴되거나 때 있는 분들이 기탁해 주신 유물을 전시한 공간이니까요 같이 둘러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같이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단계 관광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반드시 가봐야 할충북 옥천 가볼만한 곳네 번째는 용암사입니다 용암사는 충북 옥천구 옥천읍 3청 2길 40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용암사 역시 입장료는 없습니다 용암사는 연중 상시 개방하고 있고요 연중 무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부터 용암사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새벽녘의 일출이 정말 장관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곳은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50곳에도 포함될 정도로 환상적인 풍광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일출을 보고 싶긴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일출은 다음번에 방문해 가지고 고꼭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암사는 옥천의 천년 고찰인데요 통일신라 후기에서 고려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서 3층 석탑하고요, 마애불이 있는 곳입니다. 용암사는 용암사의 중심이 되는 대웅전하고, 천명의 부처를 모신 천불전, 산신을 모신 산신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사찰이라 둘러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옥천 용암사에 가시면 옥무대에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꼭 보셔야 하는데요. 계단을 따라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전망대는 세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전망대가 3전망대인데요 아, 이곳에서 보는 풍경도 정말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2전망대하고 1전망대가 있으니까 이곳도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3전망대에서 대략 5분 정도 올라가면 1전망대하고 2전망대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풍경은 1전망대에서 본 풍경이 아닐까 하는데 이런 멋진 풍경에 일출까지 더해진다면 말 안해도 정말 끝내줄 것같더라고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옥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내려오시는 길에 꼭 들러야하는 곳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옥천 용암사 마애여래 입상입니다.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마애여래 입상이 천년의 세월에도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산신각에 들렀다가 오시면 되고요. 저는 비록 용암사에서 일주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보기에 충분히 멋진 곳이니까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옥천의 멋진 풍경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용암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반드시 가봐야 할 충북 옥천 가볼만한 곳 다섯번째는 장영산 자유휴양림입니다. 장영산 자유휴양림은 충북 옥천군 군서면 장영산로 5일 구로찾아가 신뢰는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만 소형차 기준 3,000원의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휴양림을 참좋아해가지고 제 채널에서 여러 장의 휴양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충북 옥천의 장녕산 장애 휴양림은 다른 장의 휴양림과 비교해도 정말 시설이 깨끗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캠핑장도 있어서 캠핑도 하실 수 있는데요. 말 나온 김에 캠핑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녕산 장애 휴양림 캠핑장은 성수기 기준 2만 원, 비수기 기준 1만 원으로 이용 요금도 상당히 저렴한데요. 데크 위에 텐트를 칠수 있는 곳입니다. 데크는 그리 크지 않아서 수영 텐트 정도가 피칭이 가능할 것 같고요. 캠핑장을 지나서 계곡 위에 있는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아주 흔들거리는 다리는 아닌데 같이 걷는 아주머니께서는 너무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곡 아래로는 물놀이장이 있는데요. 8월 말까지 운영했던 물놀이장에는 깨끗한 계곡물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터라든지 쾌적한 공간에서 쉴수 있는 휴게실도 있고요. 숙박시설은 숲속의 집하고 산림문화휴양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숲속의 집은 4인 성수기 기준 7만원입니다. 산림문화 휴양관과 숙박요금은 성의 4인 기준 7만원으로 동일했는데 산림문화 휴양관이 좋았던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보통은 복도식이라서 층마다 방이 쭉 나란히 있는게 일반적인데 프라이빗한 휴양관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좋았던게 안쪽에 올라가면 힐링타임 하우스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시설이 정말 끝내줍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하든 그렇지 않든 힐링타임 하우스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쾌적한 조격장하고 찜질방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많은 자연휴양림을 다녀봤지만 이런 쾌적한 공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찜질방이나 조격장 모두 1시간에 5천원의 이용료금이있고요 2층에 있는 건강 측정실은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9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가족끼리 와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도 있고요 캠핑이나 숙박도 가능하고요 쾌적한 공간에서 조격이나 찜질까지 가능한 장영산 자연휴양림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옥천지용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지용제는 2022년 9월 22일, 목요일부터 9월 25일, 일요일까지 정지용 생가 등 구읍지역 일원에서 개최되고요 문학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공연행사까지 정말 다양한 행사도 알차게 마련된다고 하니까 방문하셔서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충북 옥천 가볼만한 곳 다섯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